네, 자 목사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옵시러 볼까요? 네, 오늘은 시편 71편 24절 나의 혀도 종일도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다 이 말씀 중에서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네, 이 말씀을 읊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소 이게 발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웃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이 써 있거든요. <웃음> <정확하게>. 자, <웃음> 네.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 오리니 목사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 하다가 발음이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바꿔서 하면 좋은데. 거의 네. 뛰어넘어가도 되나요, 그런 걸 네. 살짝? 네. 네. 아니 자기 편한 발음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네. 너무 여기 집착하지 네. 마시고 네. 소리 네. 나는 대로 해보세요. 소리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네. 쉽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목사님 제가 하면서 저는 지금 빨리 막 하니까 아흔 일곱 번을 읍조로를받요 네. 목사님 네. 체크를 했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예. 이걸 천천히 또 박도박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은 그냥 아주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게 좋습니까? 목사님 사실은 처음 훈련할 때는 빨리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빨리 하는 게요? 네. 음. 왜냐하면 훈련이 안된 분들은 천천히 하다 보면 옛날처럼 묵상으로 가게 돼요 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으로 가기가 쉬워요 큐티 하듯이 네. 아, 은혜가 된다 뭐 그러면서 네.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경우가 보면, 있죠 음. 근데 빨리 하다 보면 말씀에 잠겨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하. 이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기는 은혜가 음. 있죠 또그 말씀이 내 속에서 네. 어, 잘숙성돼서 나오는 은혜가 있죠 아.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네. 첫 번째 은혜를 받는 훈련이 너무 안돼 있어요 음. 사람들이 음. 좀 말씀 자체에 잠겨가는 그래서 어떤 내가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말씀 자체 속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가 네. 그러니까 배추를 소금에 오래 두면 이렇게 순이 죽잖아요. 그렇죠. 자, 죽어서 이제 김치를 음. 담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네네. 그걸 오래 소금에 절여 놓지 않고 담가 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아주 물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맛이 없어지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음. 어, 근데 오래 머물러서 내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잠기는 훈련이 덜 되면 아무리 묵상을 많이 해도 내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가다를 빨리 자꾸 하라고 한 이유는 사람, 사람들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음. 자기 생각이 점점 단순해지고 없어지는 훈련을 좀 하는 게이 네.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은 이제 천천히 해도 잠기게 돼요. 그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천천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다시 자기 생각으로 그렇구나.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어, 흘러가기가 쉽죠. 내 생각이 들어올 틈 없이 빨려 네. 버린다. 음. 빨려 다 보면 아하. 진짜 한뭐 100번, 200번 계속하다 보면 이제 말씀에 잠기면서 나도 모르게 어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고 나고 갑자기 아하. 박수가 쳐지고 갑자기 그냥 그래. 막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네.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음, 네. 그래 작은 소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웃음> 하여간 <웃음> 여러분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말씀을 하루 종일 주의 네.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주의 음.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이렇게 반복해서 네. 반복을 하다, 하다 보면 하시면 좋겠네요. 다 다르겠지만 음. 어,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하루 내 읍조래요 소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음. 음. 근데 어. 의 의를 읍조리긴 한데 음. 자기 의를 많이 읍조려요. 자기 의를 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네, 네. 옳고 그름을 생각을 많이 하죠. 음. 근데 주의 의를 읍조린다는 건 아하. 음. 주님이 주인 돼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음. 진짜 인생은 편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주인이 되면 편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음. 답이 명확하잖아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아하. 저건 틀렸어. 음. 저건 끝이야. 저안 만나. 내 기준으로 기분 나빠 음음. 뭐 답이 명확하거든요 음.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답이 없어요 음.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왜저 저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요배 친구들이 음. 자기가 주인 되니까 답이 명확했거든요 그렇죠 명확해가지고, 네. 네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렇죠. 야, 이 정도 문제가 생겼다면, 네. 뭔가 네 안에 숨은 죄가 있어. 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거든요. 아하. 하나님이 주인되 보니까, 요업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요업은 이제 또 자기가 주인되니까 친구들이 음. 틀렸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인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잖아요. 그렇죠. 음. 다 옳은 거예요. 음. 저는 그때마다 자기, 의의를 주자, 읍조리지 않고 주님의 의를 읊조린 이야기를 들 때마다 황해 정승 생각이 나요. 그건 참 <웃음> 재미있는 이야기였잖아요. 누가 와서, 예. 막 이야기하니까, 어, 네 음.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네 말이 옳다. 또 와서 뭐 이야기하니까, 당신 말도 옳다.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아니, 지금 당신이 이 사람한테도 옳다. 저 사람한테도 옳다고. 주 춧대가 없이 그러냐. 당신 말도 옳은데. <웃음> 그 이야기가 생각나요. 주님 안에서는 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좋게 보이는 일이건 나쁘게 아니, 보이는 일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반드시 옳은 일이다. 네. 네. 나는 그걸 읍조리는 노력을 해보는 게 아마 개인적으로 음.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왜냐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은 못바꾸도내 그렇죠. 혀를 내가 바꿔버리니까 그렇죠. 나한테 나쁜 게 없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리니 오늘 금일 읍조리시면서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주권으로 또 인정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